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전청년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마트폰에서 PC로 사진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품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물론 카카오톡이나 샌드 애니웨어 같은 앱을 이용해도 되지만 용량이 큰 파일의 경우 용량이 압축되면서 이미지의 화소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화소를 떨어뜨리지 않고 보내기 위해서는 케이블을 이용해야 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하면 접근 허용 메시지가 나오고 허용을 눌러주면 컴퓨터와 연결이 됩니다. 이후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 휴대폰 명을 더블 클릭하면 사진 폴더인 DCIM 폴더가 보일 텐데요. 여기에 사진을 넣으면 스마트폰 앨범 앱에서 지금 넣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도 이와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데요 저는 영상의 경우 무비 폴더에 넣어서 따로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삼성 스마트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아이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프로그램과 두 가지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컴퓨터에서는 i t o o l 즈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이폰에서는 포토 트랜스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모두 설치 후에는 컴퓨터를 재부팅 하시고요 아이폰과 컴퓨터를 연결 후에는 안드로이드와 같이 실내를 눌러 컴퓨터와 연결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제 i t o o l 즈를 실행하고 포토, 임포트를 누른 다음 아이폰으로 옮기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아이폰에 설치한 포토 트랜스 앱을 실행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사진이 옮겨지면 기본 사진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비디오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나 싶었는데 영상은 옮겨지지 않더라고요. 영상의 경우 엠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좀더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엠플레이어를 설치하고 앱을 실행시킨 후 오른쪽 위에 있는 플러스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브라우저 사용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 케이블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컴퓨터에서 아무 앱브라우저나 열고 주소창에 스마트폰에 표시되어 있는 주소를 입력해 보세요. 이제 사용자와 암호를 넣고 에드파일을 눌러 영상과 자막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앰플레이어로 사진도 옮길 수 있긴 한데요. 사진 앱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앰플레이어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니 사진을 옮기는 것은 아이툴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